방입니다 옹룡 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과 하루 그리고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이 정말 방구방 제대로 알려주더라 라고 소문도 내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봤더니 이 백스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백스윙이 빠르다 뭐 템포가 빠르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할 텐데 백스윙이 빠른 사람, 그리고 백스윙이 느린 사람,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백스윙이 빠르다고 나쁠 것도 없고, 백스윙이 느리다고 또 나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스윙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때는 빠른 건 빠른 거고, 느린 건 느린 게 되는 거예요. 뭐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스윙을 다 이제 진행을 해봅니다.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하는데 정면에서 쭉 봤을 때 백스윙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백스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수들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일반 골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백스윙이 빠르게 되면 상하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엎어 때린다거나 그런 게 나오기 일쑤고 그러니까 빠르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면 빠르다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이 겁나 빨라 보여요. 오, 진짜? 이런 사람들은 거의 팔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팔을 쓰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실제로 빠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손을 쓰니까 뭐 때리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밸런스 문제 때문에 엎어 때리는 구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왜? 몸이 움직이기 전에 일단 팔이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팔이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퍼올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또 백스윙에 너무 느린 사람은 백스윙 쭉 갔다가 몸이 또 먼저 써지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어, 뭐가 먼저 되겠어요? 슬라이스가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어 때리는 게 아니라 내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체로 레슨 해보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백스윙이 너무 빠른 사람 오늘은 백스윙이 빠른 사람이 백스윙을 천천히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백스윙을 할때 거의 손을 놔두고요. 몸통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 얼음. 왜? 그러면 나보고 공을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나는 손을 움직여야 칠수 있는데 아니요. 이미 손은 얼씨, 얼마든지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만 살려도 돼요. 그냥 몸통으로 돌린다고 해도 막상 공을 칠 때는 제버릇난못 준다고 그 손버릇이 나와서 공을 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때 몸으로 스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겨드랑이가 싹 붙어야 돼 근데 붙이라고 해서 꽉 이렇게 붙이면 안돼 그냥 겨드랑이가 싹 붙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백스윙을 몸통으로 돌립니다. 뭐 여기서 뒤로 빼든 위로 들건 간에 몸통. 이런 식으로 스윙을 안정되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천천히 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하는 게 좋고 빨리 하는 건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빨라서 자꾸 미스샷이 발생하는 그 골퍼 그런 유형의 골퍼들은 천천히 이렇게 해야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왜 빠른 팍 들어가가지고 팔이 상체가 굉장히 빨리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퍼 때리거나 뭐 뒷땅 때리거나 그리고 스윙이 느린 사람들은 대체로 가다가 몸이 먼저 써지니까 들려서 탑핑이 난다거나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Ready. 놓고 겨드랑이 붙이고 몸통 돌리고 몸통 돌리고 이런 식으로 치면. 사실은 지금 손 하나도 안 넘치고 몸으로만 쳤잖아요. 그럼막 완전히 슬라이스나 써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이미 발달할 때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손안 쓴다고 좀 묶어 놓고 몸으로 돌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좋은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손빠른 분들이 어프로치잘 못해요. 그래서 이막 철퍽하고 탑볼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프로치도 딱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몸통으로 크게 크게 하면 정말 소프트하게 안정된 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반드시 겨드랑이 붙이고 몸통으로 돌린다는 습관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꽉 붙이지 말고 편하게 이런 식으로 샷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한 골프를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보방이었습니다.